ms t, t분의 2 여기는 k, 마 k분의 2 그럼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4개 t 제곱분의 2x 플러스 t 플러스 t분의 2는 t 제곱분의 2x 플러스 t분의 4 그럼 이놈은 y는 k 제곱분의 2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분의 2는 k 제곱분의 2x 마이너스 k분의 4 음... 근데 이는 다 이거 a, ea 단단니까 ea는 t 제곱분의 2a t분의 4 ea는 k 제곱분의 2a-k분의 4그다음에 요놈을 다 빼주면 요놈 빼주고 요놈 빼주면 안 되지. 아, 빼주면 t제곱분의 2a-k제곱분의 2 a